미스터트롯2 탑25의 진솔한 이야기가 찾아온다. 지상 최대 트로쇼 TV조선 미스터트롯2가 본선 2차전까지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100여 명이 참가자 중 탑25를 탄생시켰다.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는 김용필, 안성훈, 송민준, 최수호, 박지현이 탑5에 올라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본선 3차전 메들리 팀전 돌입을 앞두고 7일 오후 10시 방송될 미스터 트로트탑25 스페셜. 못다한 이야기는 본 방송에서 다시 만날 25인이 뒷얘기를 대방출한다. 인생 오디션으로 미스터 트로트를 택한 이들은 무대에서의 완전 무결한 모습 뒤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까지 보여준다. 미스터 트로트에서는 초반부터 오라트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대학부의 기세가 무섭다. 마스터 예심 진이자 화러 보이스 박지현은 중학교 때 jyp 오디션을 보고 싶었다고 10대 시절 이야기를 밝힌다 jyp가 트롯에 빼앗긴 인재 박지현의 놀라운 한풀이 댄스 실력은 이번 스페셜에서 공개된다 21살의 어린 나이에도 막걸리 감성으로 1대1 데스매치 진에 오른 최수호가 발효 밀크남에 이어 딸기 우유남에 등극한 사연 그리고 1대1 데스매치 이후 할머니께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밝혀진다. 미친 비율과 폭발적인 무대 매너로 트로 카사노바라고 불리는 대학부의 또 다른 강자 윤준협은 카리스마 넘치는 건물을 선보였던 데스매치 무대에 대해 사실 라이브 중 복통이 너무 심했는데 겨우 버텼다고 깜짝 놀랄 뒷얘기를 전할 예정이다. 48세 나이에 본업인 아나운서 일을 등지고 오디션에 도전한 마성의 중년 김용필은 미스터 트로트 참가에 대해 가족에게도 얘길 못했다고 밝혔다. 마스터 예심 1, 2주 전 본격 방송이 예정되자 드디어 입을 열었다는 김용필은 맞벌이 중인 아내도 대환영을 못하더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막상 방송의 뚜껑이 열리자 김용필의 18년 지기인 배우 박성웅이 건넨 격한 반응까지 이번 스페셜에서 공개된다. 이 밖에도 데디부의 자존심으로 메들리 팀전까지 진출한 호떡 파는 트로트 대디 이하준은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저도 몰랐다며 현재 가게 상황을 공개한다. 트로트 가수 우연희의 아들이자 벨벳 저음의 소유자 마커스강이 전하는 출연 전 과출연 후 어머니 반응도 공개된다. 젊은 트로트 가수로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수묵화 보이스 송민준의 달라진 일상과 극세사 보이스로 시즌1에 이어 재도전한 최고 인기남 박서진을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한 이유도 알수 있다. 왕관에 더욱 바짝 다가선 트롯의 진심인 탑 25위 이야기는 7일 오후 10시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탑25 스페셜 못다한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다.